제 친구는 정확히 10개월 만에 투자 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먹는 장사가 아닌 자동차와 관련된 체인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고가의 장비들이 즐비하고 있었으며 가게 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날렸다고 합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1년 전 저의 가게에 들어와서 제게 4개월간 기술을 배우고 창업을 시작했던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저와 같은 계통의 일하기에 금액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총 날린 금액은 1억. 그런데 저는 4개월 동안 조수 아닌 조수로 곁에 두면서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같이 일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1억을 날리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 남에게 머리 숙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호언된 계획을 말만 잘하며 분수를 모르고 사치합니다. 또한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용했던 자재나 책상 정리 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업장으로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의 태도에서부터 전 느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랍시고 내가 하니까 쉬워 보인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배움의 자세가 틀려 먹었다는 것으로 사람은 장사를 하기 전 자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투자 가치, 투자들 자본금, 성장 잠재력, 손익분기, 가게의 위치, 인테리어 등의 사항들은 꼼꼼히 체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 하나 중요시 여기지 않고 부모님에게서 해준다며 기술만 배워오라고 했다는 말과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던 친구의 눈빛 속에서는 한 방밖에 안 보였습니다. 경손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지요. 당연히 나아가 혼자 창업을 했을 때는 그 거만함에 어느 손님들이 찾아올까요? 본인의 자신감에 확신이 찬 친구는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니깐 또 쉬워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이 해주신 가게와 장비들까지 모조리 날리면서 1억이라는 돈을 한 방에 녹여버렸답니다. 저는 장사에 빚대어 크게 성공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망하지도 않은 저의 주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의 글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다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말입니다. 무척 동감이 가는 말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 저는 PC 정비업계에서 잠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이 일인지라 주로 고객이 전화를 주시면 과거에는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PC를 고쳐주었답니다. 덕분에 그 집의 분위기라든가 그집 주인분들과 대화할 시간도 많고 가끔은 서비스로 커피나 과일 등을 주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경기도 외곽에 변두리 시골로 AS를 가게되면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같은 농작물들을 싸주시기도 했었죠. 당시 처음 주식을 하게 된 계기로는 PC 수리를 하러 가면 10명 중 7명은 바탕화면에 HTS가 깔려있더군요. 그리고 증권사로도 출장을 자주 갔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모 증권사에 가서 PC를 점검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팀장님이 집에 컴퓨터가 고장났다며 잠깐 들려줄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물론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고 퇴근 시간 이후 잠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둘이 나눈 대화에서부터 주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별 말씀도 없으셨고 뜻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커피 마시며 담배를 같이 태우며 제가 주식이 뭔지를 물어보았었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작은 시장의 꽃이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뭔가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식을 해봐도 되겠냐고 말이죠. 도박도 노름도 술도 관심이 없는 제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지니 아내는 반신반의하며 여유자금으로 조금만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주거래은행에 가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알뜰살뜰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고는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500만원으로 주식을 하였는데 며칠 사이에 300만원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커뮤니티에서 본글중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본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직장에 짤리는 꿈을 꾸고는 다음날 몰빵한 종목이 상패되었다는 글을 말이죠. 저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런 꿈들을 엄청 자주 꾸게 되었습니다. 3개월쯤 되었을 땐 몸무게가 5kg이 빠져있더군요. 누군가는 그럴 것입니다. 고작 500만원에 벌벌떠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처음 투자한 제게 그 돈이 돕는 경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분인 가족으로 보이는 분의 집에 PC를 수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두 명의 남매와 어머니가 계셨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이 사연을 보신다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집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HTS라는 매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수리를 하며 고객분과 자연스럽게 투자에 대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연수익률이 20%라고 합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분께 투자 방법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고객분께서는 본인이 주식 고수가 아니며 그렇다고 여러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간결하게 딱 설명해 주십니다.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 매매를 진행한다고 말이죠. 떨어지면 놔두고 더 떨어졌을 때 매력적이면 더 사고 은행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될때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고 합니다. 투자한 종목의 개수는 3개 이하로만 정해놓고 말입니다. 그 집을 나오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나 자신에 대한 마인드가 어떠하였는가를요 500만원으로 하루아침에 1 0 0 0만원을 벌려고 했던 욕심과 막연하게 1억이라는 돈이 금방 생길 것만 같은 생각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수중에 남은 100만원으로 제대로 된 종목을 사고 먼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나만의 원칙을 정해놓고 HTS를 삭제한 뒤 네이버 증권에서 종가만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조급함은 사로지더군요. 그리고 6개월만에 100만원이 1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나가려고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였죠. 수익률 80%로 매도하던 날 아내와 치킨에 생맥주 한잔하던 게 아직까지도 선명합니다. 이후 저는 투자금을 늘려 제법 큰 수익률을 보이며 승승장구하였고 덕분에 지금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소득의 요인은 주식이 아닙니다. 근로를 통한 소득입니다. 부가적인 소득으로 큰 욕심을 바라지 않는 것이 주식투자입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투자해서 과거보다는 큰 시드머니로 진행하고는 있지만 조급함을 가지지 않으니 수익률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는 그게 쉬워 보였나 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하기 힘든 매매 방법이요. 처음부터 1억이라는 돈으로 시작하였고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고집으로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 친구는 가게는 당연히 폐업을 하였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대출해서 가게를 차려줬다고 합니다. 저는 2020년부터는 화폐는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는 대공황에 관련한 책들을 읽었고 리프티피프티 당시에 투자한 사람들의 책도 읽었습니다. 간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미국 채널의 이야기들도 엄청 많이 보았어 비록 아는 내용이라 해도 또 읽고 또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내용을 내 상황을 보면서 다시 읽으면 새로운 각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매수한 주식의 주가는 도리어 떨어짐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 또한 이례적인 변동성에 놀랍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난 세월 진행해왔던 투자 방식이 있기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최근에 주춤한 것은 한번더 성장을 하기 위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 바라면서 모두의 성공 투자를 위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